가장 먼저 셀의 이름을 정의하셔야 됩니다. 이사셀을 클릭해 주시고 왼쪽 상단의 이름 상자에서 이름을 정의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름 정의를 실수로 잘못했을 때는 상단의 수식 탭에서 이름 관리자를 눌러서 수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상자에서 A 반품 수량인데 A 반품 수량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이제 A 반품 수량을 A 반품 수량이라고 고쳐 보겠습니다. 량으로 고치고 엔터를 치면 량으로 고쳐지지 않고 그냥 랑이라고 뜨죠. 상단에 수식 탭에서 이름 관리자를 누르시고 오타 난 이름을 클릭해 주시고 삭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혹은 오타가 났을 때 바로 클릭해 주시고 편집으로 이름을 바꿔주셔도 됩니다. 이 옷셀을 클릭하시고 B 반품 수량을 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H14셀을 클릭해 주시고 이름을 매출액 합계로 해주시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E4셀과 E5셀이 변경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블럭을 설정해 주시고 데이터 탭에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하겠습니다. 추가를 누르시고, 시나리오 이름은 수익률 증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변경 셀은 E4와 E5를 이미 했기 때문에 확인만 누르시면 됩니다. A 반품 수량을 9로 수정하시고, 비반품 수량을 21로 수정한 다음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수익률에 감소를 적어주시고 적으실 때 공백하나도 틀리면 그냥 0점 처리됩니다. 오타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29, 41로 변경하시고, 더 이상 시나리오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요약을 누르시고, 이제 결과 셀은 H14 셀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A 반품 수량과 B 반품 수량, 매출액 합계를 이름 정의했기 때문에 이름이 정확히 떠야 됩니다. 현재 값과 수익률 증가와 수익률 감수의 변경 값이 정확하면 아래의 결과 값도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을 두라고 했는데, 오른쪽에 두라고 할 경우에는 시나리오 요약을 드래그 해주시면 왼쪽 상단에 까만색 하살표가 나옵니다. 이때 손을 놓으시면 위치가 이동이 됩니다. 이름을 먼저 정의하겠습니다. B4셀을 클릭해 주시고, 이름은 이율로 해주시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B6셀을 클릭하시고 이름은 만기금액으로 해주시고 엔터를 하겠습니다. B4셀을 클릭해주시고 가상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눌러주신 다음 추가를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이름은 이율 10%를 해주시고 변경셀은 b 4가맞으니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율은 10%면 0.1을 적으시면 10%하고 같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시나리오 1을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시나리오 이름은 이율 11.5%로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이율을 11.5%이기 때문에 0.115로 해주겠습니다. 확인. 요약을 누르시고 결과셀은 b 6셀을 해주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이율이 10%, 11.5%로 나오면 아래 금액도 맞게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기출 0 1의 오른쪽에 나오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시나리오 요약을 기출 0 1의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이름 정의에 대한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변경 값의 범위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B4 셀을 클릭해 주시고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를 누르겠습니다. 추가를 누르시고 200원 인하를 해주시고 변경셀은 B4셀이 맞으니까 확인을 하겠습니다. 1300원으로 수정해 주시고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시나리오 이름은 200원 인상을 해주겠습니다. 확인 1700원으로 수정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요약을 누르시고 결과 셀은 B8 셀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확인 이름 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B4 셀과 B8 셀이 나오면 맞게 된 겁니다. 그 다음 현재 금액이 200원 인하된 금액, 200원 인상된 금액이 나오면 아래 금액은 자동으로 맞게 나옵니다. 기출 공의의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이 나오면 되기 때문에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